2021년 1월 현재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무려 2,500여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숫자만도 4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는 9,600만여 명의 확진자에 사망자는 무려 20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은 피해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피해를 준 가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규명을 하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언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스스로는 단한 번도 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실수처럼 보이는 무심결의 발언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외교관의 실수로 인해서 이 세계는 뜻밖의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는 중국이 발언지라는 사실. 둘째, 중국 당국자들이 최초부터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 되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애초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포크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지난 14일부터 중국의입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뜻밖의 중요한 비밀을 말해버렸다는 것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1월 19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COVID-19 과 관련해서 일본 NHK 기자로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적극 부인하고 방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지난 1년간 단한 번도 노출하지 않고 극비로 삼았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집계된 코로나 확진 사례에 관한 실제 수치를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NHK 기자는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의 중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 중앙과 지방 보건당국이 2020년 1월 더 강력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하추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일찍이 적절한 지시를 내렸지만 보건당국과 의료 시스템이 지시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중국 지도부를 옹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이 중공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전문가 우춘여우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 당시 40여 명의 확진 사례밖에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은 화난 수산시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2019년 12월 31일에 40여 명의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그 자체가 이번 화춘잉 발언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40명이라는 발언 속에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방세계로서는 중국 당국자의 입으로 바이러스의 실체를 확인한 최초가 된 셈이 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춘인은 전염병 발견 후 우한 봉쇄까지 3주가량 시간이 걸렸으며 당시 우한에서 보고된 확진 사례는 500여 건에 불과했다고 했는데 이 500이라는 숫자 역시 이날 최초로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이미 500여 명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이 실토한 것그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외교부 대변인의 실수로 인해서 중국은 다음 세 가지를 전 세계에 확인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이며 우한이라는 점 둘째,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전 세계가 이 위험을 피하도록 했어야 하는 보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일대 참사가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이번 일이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 고해성사라고 그렇게 이름이라도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지도부가 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망자와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가져온 이번 팬데믹에 대해서 중국은 사과는 고사하고 우한 발언서를 부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인도, 호주 그리고 미국 발로 바이러스의 발언 책임을 돌리고 있기까지 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춘잉은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러스 기원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에 투명하게 알려야 할 전염병 발생을 은폐하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방조해버렸고 그 결과 전 세계의 공중보건에 일대 재앙을 초래했으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들의 이러한 후한무치한 태도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계는 이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들의 실체를 비로소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해도 해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자국민들에게도 전 세계인들에게도 신종 코로나에 관한 진실을 숨겼습니다. 둘째. WHO가 조기에 팬데믹 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시진핑 주석이 방해를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독일 연방정보국 BND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21일 WHO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19가 사람들 간의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자제하고 팬데믹 선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전화가 있던 날로부터 무려 70여일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 무렵은 이미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한 시기였으며 세계 112억의 국가에서 12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전염병 전문학자들은 만약 WHO가 애초에 선언하려던 1월 중순쯤에 팬데믹을 선언했더라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은 왜 WHO가 팬데믹 선언을 늦추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숨겨진 목적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팬데믹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상황을 조성했고, 그래서 선거 액서를 쉽게 하도록 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국 자기들이 요리하기 좋은 슬리피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팬데믹 선언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한 일이 단순한 실수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중국이 저지른 이번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비분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떠나는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던 그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한단 말입니까? 중국에 대한 이세계의 보복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개인과 주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법률회사 범언 법무그룹은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 명을 대리해서 피해 배상 약 6조 달러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미조리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 법률과 위원회 ICJ와 공동으로 중국의 20조 달러 이경 464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일의 최대 일간지 빌트는 독일이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배상금 1,490억 유로 약 198조 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은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미국이 이 사투를 치르기 위해서 책정해야 했던 비용은 10조 달러 약 일경 2,279조 원 이상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대중국 보복 조치를 해왔고 물러나는 마지막 며칠 동안에도 대중국 보복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그가 물러나버린 지금의 미국 조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보복을 제대로 이어받을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잠시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부리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은 정의가 바로 서고 악은 보응을 받게 마련이라는 이 고사성화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